목체를 대신하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타로 카운슬러 레드송입니다. 저번 방송은 5월의 운세를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요. 모두들 나의 2019년 5월 운세 컨텐츠 한 번씩 보셨나요? 모두모두 5월도 파이팅입니다. 아, 제가 댓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번호별로 해석시간을 좀 따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어,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간 같은 부분은 제가 영상 밑에 설명해주는 설명란 음, 그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부분 영상 시청해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어, 그러고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또 제가 영상을 몇번 찍어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영상의 컨디션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번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카드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집중해서 그랬는지 손을 너무 많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어, 초점이 좀 잡혔다가 흐려졌다가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영상을 쭉 봤는데 좀 속이 안 좋아질 정도로 조금 멀미가 날 정도? 어, 그래서 제가 댓글로 또 양해를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놨었거든요. 어,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의 질을 높이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드타로의 네번째 방송인데요 아네 자축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네, 그 개인적으로 제가 숫자 4, 네, 4번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네번째 방송에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제일 상담 요청이 많았던 그리고 질문이 많은 그 연애, 연애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로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네, 바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하는 2019년 5월달의 나의 모습은? 이라는 어, 요런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질문으로 타로를 이제 보기 전에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바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이 있고 어, 만난 적이 있고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여야지만 이 질문으로 타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전체의 질문, 음, 이 번호가 있는 전체의 질문 선택 카드로는 이 모건 그리어 타로덱으로 네, 점을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에게 조언을 해줄 조언의 카드로는 이 연애 타로로 아주 답이 딱딱 잘 떨어진다는 더 로맨스 엔젤 오라클 이덱으로 어, 한번 제가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마음속으로 카드를 한개 선택해 주셨나요? 그럼 1번부터 카운슬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카드는 잠시 내려놓도록 하고요. 1번의 카드입니다. 1번의 카드의 첫 번째 카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고요. 이 카드는 이제 황제의 카드라고 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의 모습을 보니 아주 위엄이 있어 보이는 그런 근엄한 모습의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처음 봤을 때 그때 생각했기에 아주 멋있고 좀 강한 그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좀 쳐다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을 좀 의식하는 경향이 있네. 어 카리스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음, 승부욕이라고 하죠. 그런 성취욕들이 강해서 욕심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조금 이기주의, 음, 자기 중심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두분 중에 한쪽.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한쪽은 다른 인연의 끈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됐던 그런 느낌도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카드는 이렇게 생긴 카드고요. 네, 네. 다음 카드를 보니까 컵들, 어, 컵이, 일곱 개의 컵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컵 속에 가면, 뱀, 사람의 얼굴, 용, 뭐, 산, 그리고 보석. 이런 부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의 종류가 각각 하나씩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이 카드를 보니까 꼭이 중에서 무언가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어, 선택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카드를 설명을 한번 해보면 서로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만나보려고 아니면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5월 중에 나의 행동에서 뭔가 제스처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상대방 쪽에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은 어, 그래서 좀 우유부단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애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일단 뭐 만남 자체로는 5월에는 그냥 혼자만의 상상으로서 음, 혼자 좀 그냥 상상으로 만족하고 지나가는 게 아직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해석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 모습을 상대방이 봤을 때는 뭐 이런 이야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어저저 어, 저 사람은 실속이 좀 없어 보이네. 어 이런 생각을 또뭐 가지게끔. 어, 그렇게 내 행동에서 상대방이 그내 행동을 보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하니까 1번의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나를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어, 조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한번 보면, 어, 하트. 에 이런 이제 칼 검이 세 개가 이렇게 꽂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런 모습인데 어, 일단 이 질문이 상대방이 나를 5월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카드를 뽑았던 거라서 제가 이 카드를 보니 조금 마음이 먹먹해지고 조금 가슴이 아픈 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 카드 또한 감정의 슬픔을 좀 나타내는 그런 카드이고요. 일단 만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으로 물어본다면 5월은 시기적으로 절대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음, 헤어졌었던 그런 연인이었다면 일단 상대방이 아직까지도 본인에 대한 그런 예전에 그 좋았던 마음 음, 그런 마음이 있었다 떤뭐 미련 그런 끈을 좀 놓으실 수도 있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뭐 새로운 인연으로 만나시거나 아니면 방금 설명했듯이 만났다가 헤어졌던 그런 상대방과의 그런 재회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서로의 마음에 기스, 상처를 이렇게 주거나 다시 예전에 마음 아팠던 일들, 어, 그런 일들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꼭 5월은 조금 조심해 주시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의 조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잘 지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한번 카드, 조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조언 카드로는 이 소울메이트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상대방은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맞습니다라는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1번을 이제 선택해 주신 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신 것 같거든요. 어, 정말 그 상대방과 함께 하시고 싶은 생각이 강하신 것 같고 그만큼의 애착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도 아까 그이전에 카드를 봤을 때 본인에 대한 그런 미련이 있다고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렇게 그 연인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는 맞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언 카드를 보고 제가 조언을 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5월 상에 이 마음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좀저 어, 사람과 정말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 봐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조금 상대방에게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된다 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5월은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오해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아직까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월이 초잖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그 시간의 흐름에 조금 맡기면서 어쨌든. 어, 두 분이 소울메이트라고 하니 시간의 흐름에 조금 몸을 좀 맡기시고 감정을 맡기시면서 그렇게 5월을 보내신다면 뭐 마음이 상대방이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확 돌아선다거나 뭐 만났다가 헤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수 있으니까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번의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그림의 이 카드를 보면 이제 아홉 개의그칼 검과 두 손이 이제 밧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꽁꽁 묶여져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 서로를 만났을 때 뭔가 걱정 근심이 많은, 조금 그늘이 많은 음, 그런 사람이라서 좀 보듬어주고 싶고 음, 좀 챙겨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를 계속 신경을 써주고 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어, 일단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셨던 분, 어,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이 이제 본인을 만나면서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만나면서 서로가 조금 얽매여 있는, 어, 조금 얽매여 있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뭐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답답해하셨던 어,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이제 다섯 개의 막대기를 각각 다섯 명의 사람이 한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 5월에 음, 상대방은 나에게 어떠한 제스처를 먼저 하게 될것 같아요. 그게 장난을 이제 표현한 것이든, 뭐, 그러니까 장난을 가장한 좀 애정 표현이든, 좀 뭔가 제스처를 취하면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혹시 나와 관련돼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싸움, 그런 다툼이 사소하게 이렇게 작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번을 근데 선택하신 분들 있죠? 어, 본인 또한 이성에게 좀 인기가 있으신 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아예 없어요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 어, 그래서 그 이러한 상대방의 5월달의 제스처, 어,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 상대방과 내 관계가 뭐 틀어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좀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것 같거든요. 네, 가까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세 번째 카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카드를 보면 한 기사가 한 개의 컵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모습인데요. 어, 이 카드는 이제 연애에 관한 그런 타로점을 볼때 나오면 진짜 서로가 아주 좋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런 사소, 사소한 이 다툼 뒤에 좋은 카드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이, 본인에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만나 보자. 음. 그런 재회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이제 만난 적이 없었던 처음 이제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우리 시작 한번 해 볼래? 어. 나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해? 한번 만나 보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이 상대방 분에 대한 성격을 조금 볼수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또한 나도 이렇게 중간 카드를 봤을 때 매력이 있는, 남들에게 인기가 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상대방 또한 정말 매력적이고 다른 사람들, 타인들에게 그런 감동을 줄수 있는 특히 나에게는 좀 감정적으로 큰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우울하고뭐 조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유쾌하게 잘 해소시켜주고 나를 좀잘 맞춰주는 그런 이해심도 있고 배려심이 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만남을 해보셨던 분들이었다면 상대방도 나에 대한 생각과 그런 미련을 아직 버리고 버렸다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5월쯤에 뭔가 제처가 일어날 것 같은 네 그런 2번의 카드가 보여집니다. 그럼 2번을 선택한 분들의 조언 카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잘 지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요 질문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조언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음,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카드네요. 2번을 선택해주신 분들의 조언카드로 이 카드가 나왔는데, Worth Waiting For라는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의 뜻은 조금 진지하게 기다려봐 라는 해석을 좀할수 있고요. 어, 일단은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다가가기 보다, 5월에 다가가기 보다는 이 상대방 분이 먼저 제스처를 뭔가 표현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대방이 예전에는 뭔가 만나면 좀 구속되어 질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혹은 아 내가 정말 이번 선택하신 분들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런 진정한 깨달음을 좀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카드를 해석할 때도 이 다툼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라는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조언의 카드를 보니까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확신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조금 확신이 없어서 조금 갈팡질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5월에 뭔가를 그 확신을 들게끔 만드는 뭔가의 상황이 생기면서 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 다시 만나보자 아니면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다가오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좀이 만남 상대방과의 만남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주도권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도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본인이 만약에 이제 상대방은 이제 만나보자 라고 다가왔는데 본인이 싫다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좋아하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이 질문 타로 질문의 카드를 보셨겠지만 만남을 기대하고 있으신 그런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되겠다면 정말 5월에 좋은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반대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붕 떠버리는 어,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이번에 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일단은 주도권의 키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들고 있다. 그리고 조언으로는 5월에 내가 뭔가 제스처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본인의 이 확신을 가지고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거니 어, 조금만 마음을 진지하게 그냥 기다려 보아라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카드 해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드 해석 끝났고요 한번의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응, 첫 번째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카드, 어, 저번 방송에도 이렇게 나왔던 카드였는데요. 그 동그란 원에 별 모양을 이제 못과 망치로 이렇게 새겨놓고 있는 그런 한 젊은 남자, 점치는 않나요? 네, <웃음> 어, 남자의 모습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점치는 않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 상대방 분은 본인을 처음 봤을 때, 이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을 처음 봤을 때 아주 겸손하고 어, 정직한 사람이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어, 이 사람 정말 손재주가 많네 라는 생각을 또 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좀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에 아주 좀 믿음을 좀 높게, 음, 그렇죠. 믿음이 좀 강하게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네. 이 카드를 보면 이제 뭐 함께 일했었던 직장에서의 만남, 음, 그런 만남의 확률도 조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보면, 다섯 개의 별 모양이 이 창문처럼, 이게 창문 같아요. 창문에 이렇게 있고, 그 수녀 복장을 한 여성이 좀 아파 보이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고, 나무 막대기를 쥐고 있는 이 손에도 붕대를 감고 있는데 피가 좀 나고 있죠? 응. 이러한 남성을 좀 안아주고 있는, 위로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의 카드입니다. 보여드릴까요? 3번을 선택해 주신 본인에게 5월에 뭔가 재정적, 응, 금전적으로 뭔가 어, 이룰 수 있는, 금전적으로 뭔가 자꾸 새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먼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상대방이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 좀 안타깝다, 어, 어떻게 그런 일이 하고 생각하고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음, 그리고 현재에는 이 상대방 또는 나에게 이미 어, 다른 사람의 인연이 더 들어서 있는, 음, 애인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두 번째 카드가. 그래서 이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일단 그 기회가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회의 시기를 어 뭔가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어, 관계의 그런 발전을 이미 시작할 수 있었지만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놓쳤고 5월에는 그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갈등하는 음, 그런 좀 힘든 상황이 될것 같아 라고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막 가, 다가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고, 연락도 하, 잘 하고 싶고 한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뭔가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조금 갈등하게 되는 음, 그런 부분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마지막 카드를 좀 보면은 이 초승달이 뜬 밤에 어, 한 사람이 눈앞을 가리고 칼, 음, 검을 이렇게 양쪽으로 교차해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요런 느낌이고요 이 카드는 어 연애, 그러니까 애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일단 5월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뭐 끝난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 지금 이러한 다가가고 싶어도 좀 뭔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뭔가 둘의 만남이 확 이루어진다거나 어 둘의 그런... 뭐 생각하는 마음이 확 좋아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에게 애착은 있으나 발전이 되기에는 5월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3번의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잘 지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3번의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음...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조언 카드로는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You deserve love. 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카드고요.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라는 해석도 밑에 나와져 있어요. 확실히 이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5월에 뭔가의 이 긍정적인 부분 들이던가 아니면 재정적으로 좀 타격을 입는다거나 해서 이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 일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언 카드로 이 카드가 먼저 뜬것 같고 이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과 이 상대방의 만남이 5월에 확 끊어진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응. 하지만 반면으로 이렇게 막뭐 만남이 이루어진다거나 뭐확 끌어오른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다 보니 이 상대방이 본인을 두고 좀 갈등하는 부분 그거를 본인이 또 느끼실 것 같거든요 아이 사람이 나를 놓고 갈등을 좀 하는구나 고민을 좀 하네 음. 뭐좀 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어 그렇게 위안을 조금 스스로 하면서 본인이 이 갈등하시는 이 상대방을 끊어내시던지 음, 이 상대방한테 꼭 굳이 끌려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본인은 정말 이분이 아니라 이 상대방 이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음,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끌려다니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이 5월에 마음의 변화가 확실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음. 3번의 해석도 여기서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4번의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분들도 그렇게 해석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네.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네,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첫 번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 못과 망치를 든한장인 남자인데요. 어, 이 사람이 창문으로 보이는, 음, 이게 그 신전 같아요. 그 교회나 뭐 그런 성전 같은데요. 이 창문으로 보이는 곳에다가 별 모양의 그 원에다가 별 모양으로 이렇게 세개의별 모양을 어, 새겨 놓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어,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혹시 사업을... 해 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 던가? 어, 일단은 상대방이 본인을 보았을 때그 예전에 처음 보았을 때 장사나 아니면 일을 아주 잘하는 그런 뭔가의 숙련된 그런 기술, 음,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좀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 음, 그런 사람으로 본인을 좀 바라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과 나는 동업이나 그 나의 일과 뭔가 관련된 그런 파트너 어, 파트너로 파트너의 그런 사람, 음, 상대방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카드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좀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이 보름달, 초승달, 하여튼 달이 뜬이 밤에 한 남자가 그 지팡이를 짚으면서 이제 이 컵, 여덟 개의 컵을 등진 채 돌아서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았을 때는요, 그 아마 5월에 상대방이 본인을 바라봤던 좋았던 인식들, 응, 음, 좋았던 인식들을 조금은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전환?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애착을 했던 그런 미연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놓고서 좀 돌아선다 어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그 상대방이 알게 모르게 본인에게 이전부터도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은 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돌아서서 포기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바로 보면 이제 검의 왕이라는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검을 들고 있는 왕이 보이는데 이 카드가 좀 어... 상대방을 나타내는 상대방의 성격을 좀 나타내는 그런 카드인 것 같거든요. 이 카드는 좀 주도적이고 자존심이 좀 높은 네 상대방 분이 좀 자존심이 높고 그런 그 성격이 좀 강하신 칼 같은 부분 음 그런 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본인을 좀 주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주도적인 그런 사람의 확률이 높다고 해석을 좀 바로 대입을 좀할수 있거든요. 근데 5월에 이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 이 상대방 분에게 뭔가 그 자존심 부분 음 자존심 쪽을 좀 건드시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어 그런 일이 생겨서 상대방 마음이 조금 이렇게 상처, 기스를좀 내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5월에 이 상대방 쪽에서 아 나에 대한 마음을 이 4번을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 놓아버리는 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4번의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조언 카드. 내가 이 사람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 카드를 한번 빠르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로 이 카드를 가 뽑아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카드도 또 작네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조언 카드로는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로맨틱 필링스. 낭만적인 느낌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밑에 간단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해석해 보자면 어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은 정말이며 진짜며 한번 탐험에, 탐험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 어,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이 마음이 어, 이분을 그러니까 일단은 만났다가 헤어졌던 상대방이었다면 어 진짜. 좀 좋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랑은 조금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좀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뭔가 좀 새로웠던 어,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좀 안정되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만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 4번을 서, 선택해 주신 분들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서 의구심을 좀 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정말 이 사람과 뭐 오래오래 만날 수는 있을까 어,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의구심, 의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을 선택해 주셨던 본인들이 먼저 이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들이 먼저 이 관계를 좀 먼저 끝냈었던가 뭔가 좀 흐트러지게 만드는 음, 그런 일을 하셨던 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이 조언으로 한번 해보자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이 지금 진짜이기 때문에 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맞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번의 그 상대방을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이 싫으시다면 본인들이 5월에 좀 표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자존심을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언어적인 표현에서 아니면 행동에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나 정말 너를 만나고 싶어 아니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아니면 새롭게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렇게 계속 뭔가 피드백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4번 이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마음을 뭐 미련을 버린다거나 아니면 은 마음을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일이 좀덜 생기실 것 같고, 이 4번 상대방 분과 4번의 분이 조금 이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느끼시는 대로 좀 표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거나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표현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직접 표현을 하시되, 상대방이 이제 그런 마음의 기스, 그러니까 상처를 안 남길 수 있도록 음, 마음의 상처가 안 되도록 좀 조심하면서 표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조언 카드를 해석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번의 해석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레드타로 질문,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방이 2019년 5월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어,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웃음> 음, 항상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타로점은 그 일반적인 동양의 점, 음,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고 점을 치는 그런 신점의 부분이 아닙니다. 타로점은 직접 질문자님의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답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상담해 드리는 때에도 먼저 그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현재의 상황을 질문의 바탕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방송상의 타로 상담은 개개인의 상황을 어디까지나 조금의 1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질문이 되어서 그런 돌아오는 답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답들은 늘 보편적이고 좀틀 안에 박혀있는 그런 일반적인 답음 그런 답만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방송상의 타로 상담은 조금 더 섬세하거나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의 점을 음 그런 점은 보시기가 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 상담의 타로 점이던 방송에서의 타로점이던 모두 100% 이렇게 꼭 흘러가고 꼭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부분으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함께 보고 뽑았던 그 조언카드. 네, 그렇죠. 조언 카드의 부분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히 미래를 바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을 하시거나 어, 이 타로점이 100% 맞다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1대1 맞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골뱅이 레스타로0196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확인하고 꼭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레드타로는 그 카카오톡 상담도 진행 중에 있지만 이메일 상담이라든지 내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는 출장 예약 어 이런 다양한 상담 방식이 많아요 그래서 편하신 상담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런 자세한 상담 방법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 방송, 네 번째 방송 유튜브 영상 밑에 설명란에 이제 있는 레드타로 블로그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 여기로 편하신 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번 방송 때 100명 구독 돌파 감사 기념으로 이벤트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었는데요. 유튜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신다면 첫 상담 이벤트 행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애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다음 방송도 더 재밌고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 타로 레드 송. 네. 다음 방송에도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